그래서, 업보 어, 문제 풀 때는, 자, 통째로 써놨어요. 통문장이야. 통문장으로 써놨습니다. 한번 어, 해보시다 지금부터 막 버리는 거야.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이게 왜 필요 있어? 문장에요다찬다 아무 상관없는 분들이야, 이제. 어, 그 버리고. 자, 그 다음에 잠깐 분석해볼게요. 여기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야. 그리고 지금 대절이뭐로 나왔겠어요? 보나하나 주격보죠? 자, 버려요. 과감하게 버립니다. 어떻게 버려요? 어, 뭘 버려요? 버려야지. 왜 버려야 돼? 어차피 자 접속사 대신 나왔고 주격고로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또 나올 거라는 거 예상했잖아. 괜찮니? 다시 또 들어가. 버려도 된다고 뭐 여기까지 그냥 잊어버려. 오, 어, 새로 주어 동사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동사는 여기까지야. 동사. 대체 너 이게 뭐야? 어 뭐지 뭐. 있잖아. 그죠? 그렇체 여기까지 해놨어. 주호동선 펜이? 어, 오케이. 뭘또 버려요? 여기도 버려야 돼, 여기도. 그러니까 어. 여기도 버려야 돼. 왜 그런지 알아요? 봐봐요. 여기 파란색 주목하십시오. 큰마 크만, 하나. 큰마가나 하고 뭐가 나온 거야? 대시, 대절. 주격보로 쓰인 대절 속에서 주호동선 이미 나왔고, 더 이상 여기 주호동선 나올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분사문의 계속적 법으로 분사문이야. 여기서부터는 좀 부족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좋은 동사, 목적어까지고 만약에 다황하는데 뭐가 필요해. 여기서부터 그런 적이 들어가야 돼. 목적. 너희는 뭐가 필요한 거야. 그치? 메이크의 성질이 필요한 거죠. 아이디가 붙어서 분사문으로 나왔지만 메이크는 몇 형식 동사야? 뭐, 여기 동사잖아요. 목적은 아니고 뭐하나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치? 목적, 뭐가 나 우리를 뭐뭐하게 만들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뒤에 거 뒤에 것도 다버려렸요 결국 이거 싸움이었어. 아, 목적 보로는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 나온다. 다시 말하면 형부 싸움이었어. 형부 싸움. 형용사냐 부사냐? 그럼 어떻게 붙여주 만요. 이펜던트라는형용사로 바꿔줘야 돼. 이게 맞는 목적은 목적고 알겠죠? 형부 싸움이거든요. 형부 싸움. 자, 잘가요그면 형부 싸움을 한번 어 뒤대로 봅시다. 주어 나왔습니다. 여 비동사가 나왔어요. 잘 봐요. as, 그 다음에, 여기, 형부가 나왔어요. 부기한 형부 수업이라고 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as, 뭐, 따로 다볼 필요 없어. 이것도 지워도 돼. 없어도 돼. 중요한 건 이거야. 동사와의 관계 동사. 뭐가 나와야 돼? 답은? 형용주사 됐니? 어, 그 다음에.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어 나왔어. 동사 나왔네. 이 동사가 근데, 1형식, 3형식. 사형식 이런 동사들이에요 이용식동사는 아무것도 안나와도 되고 사형식은 목적만 나오면 되고 사형식은 단정 목적은 직접 목적을 나와야 돼요 됐니? 그지 이런 동사들 나왔을 때는 얘가 평구가 나오면 뭐를 선택해 줘라? 이럴 때는 부사야이 부사의 특징은 뭐지? 그치 여기 이용식 사형식, 사형식 어떤 동사는 얘가 수식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배야 이거. 마지막 하나 제가 여기 지금 몇 형식인거야? 자 얘가 봐봐 이형식이었던 거야. 이형식. 보호가 필요해. 보호가 필요하니까 보호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나 여기서 보호가 필요가 없어. 왜? 이형식. 보호 없죠? 보호는 이형식과 오형식에서 만 나오잖아. 사형식 보호 없죠. 목적만 있으면 되죠? 사형식은 감목 직목만 있으면 되죠? 보호 필요 없잖아. 그래서 구사야. 그런데 만약에 오형식 동사야. 오형식 동사의 목적어 떻게 뭐가 나와? 그렇지. 형부가 나오잖아. 이걸 아니고 형부가 나왔을 때는 100% 목적 보호가 되어야 되니까 보호가 필요하면 형사야. 주격 보호가 필요했고 여기는 뭐가 필요했어? 목적격 보호가 필요했어. 알겠니이 틀만 여러분들이 좀 하고 있으면 형부 문제는 안 틀린다. 알겠지